어, 여보, 어떡하냐? 어... 아니, 당신우 올해 연차도 다 썼는데... 미안해. 내가... 내가 오늘 진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어... 여보, 당신만 중요한 일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는 일은 둘다 중요한 거라고. 내가 오늘 예은이 옆에 있는 건 당신 일이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엄마의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죄책감 느끼지 말고 어깨 펴고 할일 잘해. 시래야, 아니 예은 엄마 고마워. 또. 아쿠마인 아홉 시? 세이이라고 생각하지? 아웃이야 아웃. 9시 출근하라고 9시까지 도착하면 일어떻게하겠어 죄송합니다 부장님 저기 애가 열이 40도가 올라가지고 저 밤에 응급실 좀 다녀오는 바람에. 야 내가 너 때문에 열이 40도가 올라서 뚜껑이 열릴 것 같다. 김 과장 너 이리 와봐. 김과장, 너네 월급에서 공 하나 더 빼면 기분이 어떨까? 어제 베트남 법인에 보낸 전표 좀 봐봐. 단가에 공 하나 빠져있지? 아, 저 이거 저기 최종 컨펌이 아니라요. 1차로 수정해서 저기 클라우드로 올려드렸는데. 뭐? 클라우드?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내가 하루에 몇 통이나 메일을 받는지 알아? 아유 저것도 과장이라고. 죄송합니다. 사람 물 맥여 놓고 물 마시고 앉전네 어, 여보, 어. 예은이 좀 어때? 열좀 내렸어? 어. 아, 그래, 다행이다. 어. 당신은? 당신은 밥 먹었고? 어. 어. 아니, 나는 저기, 한 시간 후에 미팅이라서 점심 먹고 나가려고. 어, 어, 어 여보, 잠깐만, 어. 어, 예, 양부장님 어, 김과장. 오늘 오후에 거래처 미팅하고 있지? 아예 그럼요. 저 오늘 오후 2시잖아요. 예. 그거 한 시간 앞당겨졌어 예? 아니, 아니 그걸 지, 지금 말씀하시면... 은야 나도 몰라. 지금 막힐 시간 아니니까 서둘러 가면 될 거야. 자료는 내가 클라우드로 사줄 테니까 근처 복사방에서 뽑고. 아니 그 제가 다 뽑아가지고 다 준비해놨는데... 수정됐어. 수정. 위에서! 자세한 거 나한테 묻지 말고! 지금 말할 시간에 빨리 택시라도 잡고 가라고! 기사님 저기 판교로 가주세요 판교! Aquamine, change your body.